말문막힌 노제, 광고 갑질 구설에 드러난 벼락스타. 인기만큼 논란도 뜨겁다. 댄서에서 이제는 톱스타 반열에 오른 노제 이야기다. 지난해 나스트리 댄스 우먼 파이터 이하 스우파로 인기를 끈 댄서 노제가 SNS 광고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노제는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3천만, 5천만원 수준의 광고비를 받는다. 높은 광고비가 문제된 것은 아니다.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광고 업체들은 노재가 갑질을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체들의 주장은 노재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 노재가 계약된 게시물 업로드 요청기한이 지나도 SNS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소 끝에 요청기한이 수개월 지난 뒤 게시물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얼마 뒤에 삭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 노재의 sns에는 중소 브랜드 아이템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명품브랜드 관련 게시물만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노재 측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노재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앞서 노재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누어 sns 게시물을 올린다는 점과 게시물 한 건당 3천에서5천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게시물 업로드 일정에 관해서는 당사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한 뒤 기한 내 일정에 맞게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아티스트가 당사와 협의하에 진행했음을 말씀드린다. 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소속사의 말이 바뀌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아, 점을 아, 확인했다. 고 전했다. 결국 소속사가 거짓말을 함셈 중요한 점은 노재 본인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광고주와 회사의 일로 퉁을 치기엔 노재 역시 광고 수익을 정산받는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물론 복잡한 계약관계를 아티스트가 일일이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고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상 자신을 아껴준 팬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순리다.